야 호러 퍼즐 이런 거좀 그러냐? 아... 케빈님! 어? 저 이제 예전에 제가 아닙니다 호러 퍼즐 이런 거 보면 비명 지르고 도망가는 사람 아닙니다 저 먼저 도망칩니다 오. 예전엔 들어갔다 비명 지르고 도망쳤다면 지금은 들어가지 않아요 쉬는 동안에 엄마랑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엄마 복구된 싸이월드를 보는데 제가 한 3살, 4살 때, 아 다섯 살 때인가? 글이 우진이는 어릴 때부터 유독 겁이 많다 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호러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웃음> 룸 이스케이프 더 수어 여름 특집 호러 남양 특집 아주 무섭다 올여름 올여름을 강탈할 맹기를 <웃음> 강탈할 어? 맹를강탈한다고 뭐하세요? 휴폴풀에서 말이다. 내려가자. 내려가자. <웃음> 가만히 있는 게 호구예요. 야 호구 잡았다 얘들아. 와 호구 <웃음> 호구다 호구. 호구다. 호구 잡았다. 예. 아빠 집사 주세요. 아빠 차사 주세요. 방은 보스방 만들고 싶어. 요 얼마나 아빠. 컸어요? <웃음> <웃음> 어? <웃음> <웃음> 갑툭튀 없겠지? 나 갑툭튀는 좀 짜증나는데. 절대로 무서운 건 아니야. 그냥 짜증이 나는 거지. 무서운 건 아니야. 저는 무섭습니다. 한편아 그형 물고문하는 거 아니야. <웃음> 말해 어디 숨겨진 <숨겼는지> 말해. 물은 정답을 알고 있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예아 대고 속삭인다고. 어안내문이 아 <웃음> 언니와 놀던 이곳에 다시 왔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놀았다고 언니랑... 하수구에서... 아, 그러니까 일단 가보자 얘들아. 한 편이 진짜 겁쟁이다. 이런 거 먼저 안 가고... 아니야... 이거 먼저 가... 뭐야, 야 내가 앞으로 갈게. 어, 야, 너무 깜깜해. 아, 너무 깜깜하잖아. 야. 이거는... 이러지 마... 소리 지르지 마... 그러지 마... 나오지 마... 오케이... 어, 람이 용감하다, 마. 너... 야나무할게 진짜... 없는 사람이야 난 지금 아 그래야 증이라서 아무것도 안 보여 야 여기 또 대화문 나오는 거 있나봐 이거 눌러볼게 어. 어. 이건 또 뭐야 니 하오마 오마이이 다른데 왜다니 하오마 로시작하는거야오 이건 니 하오마 이니 어 그래서 그거를 후회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여기서 놀자고 하지 말걸. 그러면 우리 언니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러고 있는데. 당연히 어. 여기서 놀면 위험하지.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뭔가 암호가 있는데요, 여기. 숫자 패드 같은 거 있는 거 보니까. 어, 여기 숫자 써 있다. 오. 271. 어디 어디 어디? 어, 그러네. 271. 어, 근데 왜저 네근데? 그러니까. 죽글사 <웃음> 굉장히 추리가 단순한데? <웃음> 그리고 그 언니의 홀령이 얘한테 묶인 거 같거든 야 근데 한 팬이 항상 기생충 취급하다가 이럴 땐손꼭 잡고 다니네 <웃음> <웃음> 내가 잡은 게 아니야 얘가 잡은 거야 오, 아! 오, 쥐 소리 났어 뭐야 시에나 방금 너무 크게 소리 지르지 않았니아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저 너무 쪽팔려요 오 열린다 어? 어떻게 했어? 어, 어 뭐야 나 계속 돌렸는데 그냥 때려 맞춘 아 때려 맞춘 건가 보다 오케이 근데 어차피 271은 주어진 거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 아271왜 구였을까? 구였을까? 이거 뭐야? 오야 어, 이게 뭐야? 369가 2래 369 369 369 369어 369, 369, 369. 그래 투디 뒤에 뭐 있어? 어 왜? 아, 뭐, 왜? 왜? 투디 아, 뒤에 뭐 있어? 아, 왜? 아, 왜? 아, 왜? 아, 뭐 있었는데? 뭐 있었는데? 투디 네? 뒤에 아, 손이 있어 이거 봐 여기 손이 있어 손이 아이씨. 있다고? 진짜 이거 봐 뒤돌아 봐 여기서 이렇게 와 여기 무슨 손이 있다! 아! 야 진짜다! 내가 아니야! 그녀가 혼자 떨어진거야! 그러면서 이제 언니가 혼자 발 헛디뎌서 떨어진거라고 내탓 아니라고 내 잘못 아니라고 지금은 막 갑자기 정신이 분열돼 버렸는데 일단 정답은 2,4,3,6입니다 어? 어떻게 알아요? 일단 해보시죠 정답이 맞으면 그때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아, 아 알았다 그치 말하지 마요 나 똑똑한 척 하고 싶어 뭐야? 쉬운데? <웃음> 아좀 <웃음> 편집 잘하면 내가 똑똑한 사람 될수 있다고. 지금 슬슬 시청자들도 다담 얘기하고 난리 났는데. 힌트. 맞아. 동우 쯤도 그쳤다. 래미. 어! 앞에 보이서. 뭐 앞에 보이서. 뭐 왜왜왜 왜, 왜. 앞에 보이. 뭐 오오 악어다. 악어데요야 근데 <웃음> 악어가 물새를. 있으면은 죽을만하지. 어! 뛴다 뛴다 뛴다 뛴다. 야 이거는 무서운 게 아니라 그냥 야생이잖아. 야한명 뛰어봐. 아 뭐야. 으아악! 어? 우리도 죽은 거야? 그럼? 막혔는데? 어? 야 설마 이거 게임 오버 아니겠지? 처음 아니겠지? 어 야! 야 처음이야! 대박! 케빈님! 어? 어? 여기! 아 여기가 열렸다! 얘들아 돌아와봐 악어에서! 여기 하수구가 있어! 저기 여자의 모습이 보이는데? 어 진짜 저나 같아? 가서 볼래. 저게 여자예요저 여자애 아니야? 아니 너뭐 시력이 몽골이냐 너? 그러니까 응. 뭐가 어떻게 아니, 여자애로, 여자애로 지, 보이는 거야? 지금 저기 서있잖아 우리 부르고 있어. 가보자. 아왜 아, 그래! 애들이 더 무서워! 어? 난네 소리가 더 무서워 어, 어. 어?! 엄청 무서워! 연비 분명히 내 앞에 있었는데 사라졌어! 어? 뭐야! 아, 어? 저기 봐. 저기 하수안에 아니! 누군가 팔딱거리고 있어! 으에에이! 이럴 수가! 분홍색 소복을 입고 눈코입이 없는 달걀귀신? 어. 엄마랑 아빠는 이제 날더 이상은 원하지 않아 날 사랑하지 않아 나를 위한 건 아무도 없어 라고 써있는데? 어이 깜짝이야! 우와! 케빈님 저는 조기 퇴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파란선 순서대로 일단 1,2,3,4,5,6,7,8,9 겠죠? 그렇지 어 그니까 이거 번호키로 외우자 3,2,5,6,9,8,7,4,1 3,2,5,6,9,8,7,4,1 번호가 네개인데 <웃음> 그래? <웃음> 그러면 밑에 네 개가 각각 번호를 아. 아, 저기 그거네. 어, 저 기호가 의미하는 거네. 저게 네 번째 칸이니까 4인 거고. 첫 번째 게 지금 6인 거잖아. 아, 파란 선을 따라서 1 2 3 4 5 6 7 8 9를 넣자고. 네. 아, 그렇게 음... 따지면은 1 2 3 4네. 4. 어. 4. 7. 7. 7. 3. 3. 저거는 6. 6. 그렇지. 4736. 문안 열렸어. 아, 안, 안 됐어? 아, 설마 이거 0부터 숫자를 셌어야 되나? 근데 0부터라고 그러면... 하기에는 한 칸이 모자라. 이 기계 자체가 0부터 9까지 있는 기계잖아. 어. 그러니까 0은 배제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보통 0을 어, 어차피... 배제하지 9를 배제하진 않잖아. 진짜인가? 한번 해 보자. 어, 일단 해 보자. 그러면. 3625. 어. 이거 맞으면 제작자 최소 개발자. 0의 어? 의미를 아는 자. 아닌데? 아, 응, 아니야. 지금 뭔가 있어. 네가 생각 못 하는 무언가 있다고. A few moments later. 잠깐만. 5687도 넣어 볼까? 56 아, 그냥 밑에 거를뭐 어, 뭐야? 어, 뭐야? 아, 아나 이거 그래? 알았다. 이게 어떻게 했냐면은 오. 일단은 위에서부터 1 2 3, 밑에 4 5 6, 제일 아래 7 8 9를 넣고 그다음에 저 숫자 네 개를 뽑아. 그다음에 파란 선 순서대로 배치했어. 오야 이것도 퍼져. 어, 야 아유. 이게 공포야. 이게 공포라고. 아 저. 왕만님아, 이만 돌아가시네. 난니희가다 미왕, 다, 다 지옥에 나가버려오 도도해. 저 이거는 확실히 정답을 압니다. 음 이건 너무 쉽다. 이 수도코 아니에요, 수도코. 아 수도코 맞아. 이거 맞아요. 약간 이렇게 대칭되는 거를 1 0으로 만들면 마방진 만들란 얘기 같아. 네 마방진이에요. 왼쪽 위가 4고요. 가운데가 5고요. 그리고 왼쪽 밑에가 8, 가운데가 1. 배치해 봐요. 4 5 8 1 순서예요. 4 5 8 1. 왼쪽 위부터 순서대로 가면. 갑시다 아무리 퍼즐을 좋아해도 그렇지. 어떤 자매가 둘이 하수도 밑에 내려와 가지고 퍼즐을 이렇게 벽에다 그리면서 놀아. 그렇죠. 심지어 <웃음> 벽에 마방진을. <웃음> 아니, 그 자매가 더 무서워. 아, 그래서 호러 맵인가? 여기서 이 퍼즐을 풀다가 아! <웃음> 나는 가까이서 안 봤지롱. 나는, 나는, 나는 가까이서 안 봤지롱. 나는 가까이서 안 봤지롱. 나는 가까이서 안 봤지롱. 미야뭐 나무 다패버려 그냥. 아, 용람이. 다, 다 갔다 와가. 도와고와와와와와와 아야 너무 무서워. 취소해봐. 근데 이거 지금 여기 뒤에 뭐써 있어. 여기도 써 있어. 어디? 어? 아 이거 합치는 거야. 이거 조합이다. 합쳐서 3, 숫자 만드는 거다. 8 맨 마지막 거사네 6,4 같은데? 어. 그렇지 3,8,6,4 맞다 네. 3, 8, 6, 공포 요소 다 빼고 문제만 풀면 안 돼요? <웃음> 그러게 너 탈출 맵 자체는 좋아하는데 그지? <웃음> 나이맵 싫어 그러면 다음번에 우리 같이 풀어 탈출 맵 가자 어? 음표다 도, 레, 라파레 절대음감으로 딱 불러주세요 CN님 진짜? 도, 라 아, 네. 왜 쟤는 왜 저한테요? 아, 내 잘못이 아닌데 왜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야? 막 이러고 있는데. 근데 저 파란 화살표는 또 <웃음> <웃음> 생각을 하시다. 잠깐만, 잠깐만. 제 얘기 좀 들어 주실래요? 예. 말씀하세요. 어? 지금 화살표가 두 개잖아요. 예. 그렇죠? 숫자를 뒤집으면 다른 게 열리지 않을까요? 오! 그 야, 굉장히 날카로웠어, 자네. 역시 감사합니다. 우리 미스터리 수사단 <웃음> 몽쉘의 수석 단원 같구만. 제가 또 초창기 멤버였지 않습니까? 그렇지. 나와 함께 백룸에 들어갔던 자. 하지만 그러다가 막내지? 이제 못해 먹겠어서 회사를 때려치긴 했는데. 막내야, 저 믹스 커피 좀 타와 봐라. 아, 예하겠습니다. 금방 하도록 하습니다 아니어서 시엔이 &E 한번 무시하고 싶다, 그렇지? 음, 아니었고. 어, 이거 열린 거 아니야? <웃음> 어 열렸어. 진짜 열렸어. 어, 진짜 대박이다. 야, 야 이게 끝이야. 야 이게 끝이야. 이게 와, 끝이야. 이거네.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잠깐만. 옆에 제가. 야, 야, 야 대박 그림자. 야 그림자가 달라 야 근데 기다려봐 내가 읽어줄게 그녀의 자매가 죽은 이후 모링이 이제 이 아이의 이름인가 봐요 모링의 부모님은 이혼했고 그녀는 남겨졌다 모링이라는 소녀는 할머니에 의해서 키워졌다 그녀는 고아원으로 보내졌다 할머니가 죽은 이후에 모링에 이게 뭔가 병 같은 게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다중인격이 생겼어 어머 근데 그거는 아마도 그녀의 어머. 자매가 죽은 뒤에 시작된 것 같다 이렇게 써 있어요. 와. 그리고 응. 그녀의 언니는 빗소리였던 거지. <웃음> <웃음> 내다리 <달이> 내놔. <웃음> 내다리 <달이> 내놔. 그러건데 <웃음> 언제쯤 내다리 내놔요? <웃음> 근데 나 약간 뻔한 결말 예상해도 돼요, 얘들아? 뭔데요 만약에 여기 열리면 그냥 악어 있고 끝. <웃음> 왠지 느낌에 어? 그냥 에이. 저... 설마. 설마 그렇게 빡통 같은 맵이겠어? 그냥 악어. 어. 아닌데? 어? 아닌데. 뭐야? 아닌데. 저왜 있어? 어, 왜 있어? 왜 있어? 아, 문자 또, 또 있는데? 어머, 어머. 이거 멀티 엔딩이야? <웃음> 일단은 저 그림들이 뭔가 숫자를 의미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그니까 음. 뭔지 모르겠지만 약간 옛날 휴대폰 샵? 맨 밑에 왼쪽 샵별 같지 않아? 어, 맞네? 어, 이거 전화기다. 어, 1 2 3 4 5 6. 빗소리 말대로 4, 별이랑 샵이네. 아. 우와, 알았다 상정? 저 파란색의 의미는 뭐야 금 시에나? 저 파란색의 의미랑 연관지어서 알았어요 어떻게 돼? 아! 파란색 첫번째 보면 왼쪽이 음, 오른쪽 중간 음, 왼쪽 아래잖아요 음, 음, 음, 음. 이러니까 4저 음. 검은 점을 따라 그어보면 은저 모양이 나오는 자리가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4 음. 1 아. 5 8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사이로. 역시 애가 어리니까 뇌가 아직 말랑해. <웃음> 아니야 뭐 무서운 맵이라서 니네 뇌가 지금 수축해버린 거야. 나 아, 먼저 안 가야지. 절대 그래 이거 가야지. 근데. 나도 아, 나도 나도 나도. 이거 나도. 페이크 엔딩이라 이거 무조건 갑툭튀 나오거나, 어, 그렇지. 멘 있어야지. 아 악어 나오거나. 근데 아. 근데 여기서 아 엔딩 안 나오는 것도 사실 내절이야. <웃음> <그치, 웃음> 여기서 그치? 또 퍼즐 나오는 것도 솔직히 내절이야. 이거 각오해라. 아어 빠졌다! 어, 야 뭐야? 우와! 아야 아, 아 이게 우와. 죽은 거야. 아야 이게 아니, 언니, 언니 엔딩. 언니. 어 언니 엔딩이네 이게. 와좀좀 이게 언니 엔딩이야. 이게 물에 빠진 거잖아 여러분들. 자 오늘은. 아, 아. 아이씨. 맥슬라이스. 아이씨. <웃음> <웃음> 아, 오늘은 휴폴풀에서 공포탈출맵 한번 해봤는데요. 공포탈출맵이 뭐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보다 좀더 짜임새 있는 퍼즐과 그런 게 있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봐가지고 좋아요 많이 남기고, 그 다음에, 아유, 그냥. 댓글도 많이 남기고 다른 영상도 보고 어, 구독까지 좋댔다고 해주시면은 조회수가 잘 나올 거고 그래가지고 이게 유명해진다면은 여러분들 뭐 이런 이렇게 주저리주저리야 노바 네,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니들은 소개를 할 오, 의지가 오, 없어 니들은 아. 이 소개를 할 오, 의지가 오, 없어 의지가